전 대형자는 나의 의미보다는, 네, 어 불특정한, 아 불특정 정해져 있지 않다. 불특정, 네, 어뭐 음. 사물이든 뭐든 불특정한 네. 예상, 네, 들 쓰이는, 쓰인? 네. 쓰인다 해야 되나? 댓글 네, 그 그렇구요, 네. 네네. 그 다음에, 무정내명사에는 네. 원이 있고, 기본적으로, 아 네. 원이 있고, 아덜이, 아, 원아들이 있고, 네. 아덜이 있어요. 오. 예를 들면은, 네. 이렇게, 얘가 있다 치면, 네. 어, 지금 이 가방 안에는, 네.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. 네. 불특정하고, 아,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특정한.